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어? 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시작, 어? 이 강좌는 하도 요책이 심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이? 지난 1년 동안에 에,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흐름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어떻게 흐를갈 것인지를 설명해낸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소름끼치는 일들인지 우리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자 이제 어, 믿어야 되는 것은 좀 믿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막 장난 좀 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정도의 길. 정행의 기, 정법의 기 이것을 놓고 우리는 지금 강,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적수리 사주가 지금 우리 앞으로의 에? 미래, 올해, 말, 내년, 후년년 우리가 앞으로 징계될 우리나라의 구분들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우리 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풀어난 게 있었어요. 1년 전부터 풀어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작년 12월, <웃음> 6개월 전인가요? 자, 작년 12월 이전에, 12월 이전에, 우리는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 사주를 풀어가지고 나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금 풀었다 그제.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지방 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똑같이 편냈지 그제. 옛날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한 점검해 보자. 우리가 처음에 풀때 우리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제 강좌 시작할 때는 전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 어, 괜찮아요 자또 이래 해방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귀신 장난 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난 12월 달에 우리는 유력 유력 후보들 그 전에 너무 그 전에 우리는 유력 대권 주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 왔다 그지. 그런데 2018년에 구군을 보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구군한구군과 더불어서 운이 하늘로 치솟는 운이었다 그죠? 맞지? 그렇게 했고, 자이 운을 깰 수는 없다 그랬다 그지.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내리막길을 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자 우리 국내를 보게 되면 우리 국내를 한번 보자 지난 1 0월 달에 우리는 어떻게 내년 2018년 도에는 우리 대표적인 것만 보자푸른풀 것만 보자고요 전부 다 풀었지만 은자 안희정 옛날에 지사는 어떻게 지역풍, 기식풍으로 인해서 이 코비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노? 귀신풍을 막게 된다. 그렇게 결국 맞아봤지. 자, 정리 연초에. 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 사면은 해줬때그지 나라에서 어떻게? 정봉주이 오는 나라에서 해준대. 이 대통령 서울시장 놓을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게 또 낙마됐지. 자 그러면 이런 대표주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귀신풍으로 귀신풍이 작용할 때가 왔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난관을 2018년에 이난관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랬다. 그자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풀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떻게. 올해는 완전히 귀신풍이랬지. 지역풍으로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큰 소리 빵 치기 위이서년풍에 들어갔고, 천년풍과이년풍에들갔고 풍액이 막 몰아친다고 다들있다그죠 뭐, 한기는법을줄알지만은막 몰아치고 있다. 그제? 그래.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작년에 5, 6, 7에, 5, 6, 7월 달에 삼성의 이 부회장은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아주 타격이 심할 것이다. 그제? 영명 코액 칠했다. 그제? 어떤 방법로뭐 또, 어떻게 하더라도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김근춘 옛날에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해? 어떻게 했나 귀신풍으로 몰아치는데 천연풍하고 같이 몰아쳐 가지고 가족 중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많다 그랬대 그러니까 똑같이 지는 거야 1년 전부터 그제 그 뒤에 우리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자 뭐 당은 어떻게 해? 총선이 끝나고, 아 지방선거가 끝나면 농사지로 가야 된다는데, 농사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제? 그말 때문에 또 혼났지만은. 농사지로 가야 될판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똥장구이 부자. <놀람> 자, 조금 전에 전화 때문에,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년에 우리 이런 기신병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야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자 이런 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행됐어요 자 두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은들은이 우리나라 국은들은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는 엄청나게 운이 굉장히 뛰어난 구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여당, 야당, 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제? 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여기서 우리가 성패가 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정치급 변형들이 굉장히 심할 걸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소위, 우리, 우리 한 당은, 한당 대표는, 그죠?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 농사지로 가야 될 그런 처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디? 우리 똥장구의 부자가, 똥장구의 부자가, 남을 다스리라 하니까 되겠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오분에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자기가 꼴찌하면서 이등하는 사람 보고 네 나가 이건 말이 되겠나?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내 아기 동작 못습같아요 이거는 마찬가지야. 이? 내 아기 동작 같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웃음> 자. 그 진짜 폭망한 거야 폭망 그 폭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수가 개밀됐뿐 거야 그치? 말은 뭐지. 나는 지금 민주당 팬들은 것도 아니에요 내 조금 있으면 민주당 앞으로 전개될 이 사항들을 우리는 예언이잖아 그죠 예지니까 지금부터 하게 되는 민주당인데 좀선설이좀 많이 좀 할것 같아 진행이 될것 같아 자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균형이 진행되고, 그제? 한쪽으로 치우쳐 준다는 것은 너무나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 이 사로운 정부가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람의 이 마음은, 민심들은 이렇게 여당이 잘해서 찍어 죽겠나? 야당이 미워서 찍어 죽겠나? 자, 여기서 우리는 가린 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한치, 정말로 한치의 오차 없이, 한 명도 오차 없이,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그치? 누구말따라 기획폭이 붙어갖고, 그러 이제 어떻게? 2018년에는 이 귀신풍들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귀신풍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 이야기 하니까 또 귀신 시나박 까먹는 소리 한다 해서 그렇지 저렇게 똥 당하고 난 뒤에 낸데 귀신 시나박 까먹는 소리라고 이야기 할 거냐 안 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올해는 2018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치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 단한력이 있었다. 추미애 대표였다. 추미애 대표는 2018년도에는 아무런 풍이 없는 정치 지금 우리 내한 우리 풀어준 이 정치인 한 20명 되겠지? 20명 정도 되는 데서 아무런 풍이 없는 사람이 이 추미애 대표였어요. 그래 내가 그냥 풀어줬어요. 자 이런 풍들이 당하고 난 뒤에 볼까한번 뭐하겠노 그치 하, 내가 강의할 때는 어떻게 뭐 귀신 장난소리야기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하고 저기 못뭐 맞나 해 잡고 막이렇했잖아그래 놔놓고 우리는 어떻게 풍을 딱 당하고 나면 그리는 이제 재기 불능이라 누가 재기하겠노 응? 지금 누구 말 때나 이 재기 못할 사람이 많았대 그러면 내가 잠깐 했지만은 이말해서도안될는건 모르겠다면. 은 자, 유승민 이 연도 그랬지. 이거는 뭐야? 아, 보수야, 진보야, 중도야. 개뿔이다는 개뿔. 이래 된 거잖아. 개뿔이잖아. 이놈하가 붙었다, 저놈하가 붙었다, 좀 있으면 또 깨지고, 그지? 근안 한다면 차앞으매하해고 그게 무슨 정치하는 판이고, 그지? 우리 저 뭐, 농사지로 가야 되는데, 저또안 가려고 지랄 거거든, 그지? 그치? 내 애기 동자 모습 탓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지. 뭐 개발을 하다가 돈벌이를 하러 가든지. 애기 동자는 돈벌이를 잘한다, 얘가. 컴퓨터 갖고 앉아갖고 돈벌이 하러 가야지. 애기 동자가 붙어갖고, 정치판에 어가지고 하, 아,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갖고 어떻게 버티겠다고. 그지 누군지 알겠지? 알겠지? 애기 동자가 붙었으면 어디 가야 되겠노? 아, 이게, 임이나 열심히 하고, <웃음> 컴퓨터 갖고 노는 데 가갖고, 돈이나, <웃음> 용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되지. 그쪽에 가야 그 길이지. 그럼 나타나면 안 되겠지, 이제?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는 저 여의도예요. 여인, 그지 내가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고. 자, 이런 풍에, 지가 안 당한 사람 오바라 그래. 전부 다 피만 사람은 전부 다 풍해 다다 그지 예주다 했잖아. 6 개월 전에, 1년 전에, 그지 말안 듣지. 다가오니리그 꼴좋아. 그지. 수리사주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가 이 강좌를 하는 거는 하도 여측이 많다. 그지? 어떻게 되면 너무 무서 소름 돋는다 하기도 하고, 무섭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저 망하고 흥하고 풍에 들어갖고 귀신이 들리든 상관없이 일반 서민들은 편해야 되잖아. 일반 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좌를 하는 거예 정신나간 사람들 빼고 좀 귀신 들려갖고 허구적거리는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을 빼고 일반 사람들은 이 사회가 지금 몇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기를겪어 갖게 될 거예요. 이변화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일반 시민들인 데는 가르치셔야 될거요 그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폭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런 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제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일은 보수가 다 무너졌다 자기들 말로 보수가 다 무너졌다 균형을 이어야 돼요 우리가 천진 좋아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삼은 조화론으로. 그제세 가지가 이 조화를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거야. 무너지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 나오겠죠?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는 말하는 폼을 보게 되게 되면 한쪽에서는 내 보고 칭찬할 것인데그지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다른 칭찬하다가 어떻게 또 내보고 막 욕할 거네, 그지? 뭐 욕들것도 좋고, 항상 욕 많이 들는면 좋으니까. <웃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수가 뭐냐? 보수가 뭐예요? 나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 보수라는 말을 한번 풀어줄게. 여러분, 보수가 뭐예요? 아, 보수가 뭐냐고 물어도 답도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따지냐말이 맞나요? 보수가 뭔데? 집 지키는 게 보수가. 전쟁하자는 게 보수가. 어? 나 이거 지금 보수는 뭔데, 이 말이야, 보수가? 어? 미리 받는 수표? 아, 참말로. 이 방송하는,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 뭐, 하는 사람도 그렇다. 보수뭐냐 말이야. 보수가, 뭐이래지 보수가 뭐어 전쟁하는 사람이 보수가? 저 가갖고, 저거인데 표안 찍어주면 빨개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가? 이 보수가 뭔데? 그래 놓고, 러래놓곧 투표하고 왔어요? 아, 참말로 미치겠다. 그러니까 보수 케밀을 했인데 뭐가 그렇게 케밀됐단 말이고? 너 보수가 붕괴됐든 뭐가 붕괴됐단 말이고 그럼만 보수 안 붙어 자자 맞는가 음, 모르겠다 자이 보수 맞나 맞을 것같다 그제 자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이것도 모르고 떠블이되어갖고이 것도 모르고 뭐 하고 이것도 모르고 아 지인 대표 안 주면 전부 다뭐 진보고 뭐고 허술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야, 다 아니 한게 풀어지 지금부터 풀어보자. 우리는 옛날부터 무엇을 잘했어요? 우리 한자 이 분쇄를 잘했지. 이것이 보수다. 자, 보수가 뭐지 지금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유지하다, 지키다, 뭐, 뭘 지킨단 말이고? 전쟁하는 것을, 전쟁하고자 하는 것을 지키는 거가, 평화를 지키는 거왜 나라가 잘 사는 걸 비키는 거가? 있는 사람이 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미친 것이가? 부동산 투기하는 그 투기꾼들이 투기하려고 지키는 것이가? 그게 보수가? 진인표안 주면, 전부 다 보수가, 그 뭐, 빨갱이가 아, 그거 참 웃기는 소리다, 이 말. 내 보수, 아, 진보, 조금 있으면 뭐민주당테 내가 뭐 진보도 내 욕하겠지만, 자, 보수 한띠로 보자. 이게 뭐고? 사람이다, 그제. 사람이고 이것이 뭘까? 이 구자, 그제 조디다, 조디. 이거는 뭐고? 나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뜻이 뭘까? 나무임에 조디만 달아갖고 사람인데 떠버린 놈들이 조수다, 이 말이야. 자, 죽어 게뭐 보자. 주어 하는 게뭐 있노? 아, 전쟁하자는 거, 평화를 한다는 거가. 어? 세금 많이, 주가 세금 많이 내가지고, 어? 국민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가. 아, 어? 그러면 지인데 표안 준다 해가지고, 어? 이거 하는 것이 보수가. 이 보수라는 거참 웃기는 사람들이 내다보겠다는 거다, 이. 내가 오늘 막또한번또 또 난리 났지도 모르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이것이, 이건 집이잖아, 그제? 울타리다. 이게 먹고, 초나이가 그제? 그럼 혈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 지붕 밑에 지것들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조디만 나불나불 그리는 것이 보수발 맞나요? 뭐, 그거 뭐 했잖아. 저 뭐, 누구말따나 저 가갖고, 자기인데 표지지 않으면 빨개이고, 응? 어? 북미 해담, 어? 안 되니까 박수치갖고 난리지, 트럼프가, 어? 하, 대화 안 하겠다 하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지, 고잉? 어? 그렇게 그러니까 또, 북미 해담 한다 니까또 난리지, 고잉? 어? 내가 뭐 이렇게, 응? 좀, 험한 말을 안 했더만은, 지금 꼬라지 보면, 정말로 그렇다. 국회 저거 여의도 국회는 참무섭봐야 된다, 지 자, 그래서, 이 보수가 뭐까 어?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촌이라는 것은 같은 혈통, 이거잖아. 사촌 아이가 그제? 그러면 저것끼리 말만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지붕 밑에 모여갖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갖고, 조디가 나불나불로 그리는 것이 사람에게데 나불나불로 그리는 것이 보수다, 이 말이야. 그럼 저 있는 거 지금도 보수. 저거 무슨 보수냐. 맞나요? <웃음> 지금도, 지금 식 행국이 그렇잖아. 똑같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해. 뭐, 한, 대, 한 사람은 어떻게 해. 나라 팔아먹었다. 그럼 국민들이 전부다 그러면, 부다 전부 나라 팔지. 진짜 폐안 줬다 해갖고 나라 팔아먹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누가 진짜 빨개있는 지가 빨개있다. 그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없다. 이 말에. 뭐말 그대로 푸는 거잖아. 보수 어떻게 저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지붕 아래 못해갖고 그 나무위에 올라갔고 조디가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나불나불그 거리는 것이 이 보수라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잖아 쭉 말장난만 하고 있잖아그제 저거 이제 표안 주면 어떻게아 저거 이제 표안 주면 빼개고치안 <웃음> 주면 잡하고 표안 주면 <웃음> 완전히 그럼 저거는 세금 좀 많이 내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세금 끄다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 세금 끄다 갖고, 저거는 잘못고잘 사고, 어떻 내려놓고, 좀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도소나 들락날라 해서, 아, 그게 하는 거, 그게 보수가. 아이고. 내가 일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표찍을주는 사람은 또 뭐고, 이거? 응? 이런 사람인데 표찍을줘야 되겠나? 아, 참말로. 내성거 <웃음> 꺼내서 <그래서> 그렇지. <웃음> 이, 저 길이 뭐예가 이게 우리나라에 또 그대로래. 우리나라 종교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구 세력이라 하는 것은 이 보수 세력들이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끌이 이끈을 위해서 어떻게 저부다뭉치갖고 겉으로 나무에 올라가고 조짐만 갖고 막 나불대는 것이 전부 다 보수야. 안 들어볼까? 저 여의도 국회하면 다 그렇지. 저 부동산 하는, 거, 부동산 중개소 한번 봐봐라. 저는뭐해갖고막 수수료 올려갖고, 그 소개해 주는데, 그것만큼 돈 받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변호사가 한개 사기해갖고, 변호사 한다니까, 그것을 압력을 넣어 갖고 난리 지고. 저거는 그런 데서 또돈 받아갖고, 법에서 막 수수료 올리는, 아 중개수수료까지 법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지. 그럼 대학교 가봐. 저끼리 학교 학생들 처음부터 취직도 하나도 못하고, 증검도 설묵지도 못하는 거, 그것이 똘똘만 해갖고, 천국에 수천 명씩 배출하고. 그 완전히, 그 뭐, 수구가 아니고, 그는 꼴통이네, 꼴통. 그쵸? 데 그래서 보수, 보수 알지? 그러면 어떻게, 저거 이권을 위해서, 한 지병원의 울타리에 모여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갖고, 조디 가지고, 나글나글 막때들어놓 것들이 보수된 말이야. 맞잖아. 또 그대로 설명하잖아. 단어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막 변형해가지고, 하, 나라를 지키고, 음, 그것 좀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 야 그래서, 어떻게든 한숨 놓을게 자, 그래서 정말, 정말, 나라가, 어, 한쪽을 치우치지면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작자들이 누굴까? 지금 완전 개판 만들어가, 요렇게 만드는 난 작자들은 누굴까? 있겠지? 그걸 처음부터 대체해야 돼. 처음부터 집 보내야 돼. 어디로? 농사지로. 농사지로. 다시는 오지막에 농사지로 보내야지. 응? 욕도 좀 들으면 어야될거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래가지고, 보수가 괴밀되고, 이 보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우리 지나간 거는 우리 소용없다. 지나간 거는 소용없다. 지나간 것은 농담을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생님인데, 말안 들어갖고, 해초리에 실컷 맞고,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탁, 은사. 아, 그 은사가, 정말로 은사이고, 어떻게? 해? 내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흐리멍텅한 거는, 선생님들은 내 기억에 하나도 없어요. 똑바로 가르치는, 그건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도 이제는 좀 한번, 좀 짓고 넘어가야 된다. 뭐 대통령이 잘안돼 가지고 대통령이 혼자서 잘 해갖고 이될수 있는 것이 나라가 아니잖아 국는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자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있어 내년에 여기로 가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제 자, 2년 채, 3년 채, 1년 채, 2년 채, 3년 채, 4년 채, 5년 채. 여기 아이가, 그죠? 자, 이제, 나라가 편안한 것은,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산다는 거지, 그지? 장작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뒷받침 되면,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문제성이 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는 다음 문제고, 경제는 다음에 하자. 자, 문데 여기에, 여기에 무엇이 오겠노?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돌아오는 인행풍들이 앞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지? 극복해야 되겠지? 안 극복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러면 이것을, 이런 인행풍이 도달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잘해야 되겠나? 참모들이 잘해야 되겠지. 자, 벌써 이 참모들이 생각들이 틀림없다는 거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왜? 저번에 우리 남북회담을 탁 한데, 참모들이 틀리면, 틀림... 참모들은 아니겠지. 설마 그지 참모들은 아닌데, 그게 추종자들이겠지. 그지 추종자들이 뭐냐? 그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 감니다 이지 미친, 이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다. 이것이 나라 망조를 망조로 가고 있는 기질 수도 있다. 가잉아부. 가잉아부. 응? 이거 것 때문에 망자가 망조가 되는 거야. 자시다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라의 큰그 기운을 내가 풀어줄 거예요. 마지막에 풀어줄 거니까 잘 듣고 이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나라 망조라는 거다.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는 뽑아서, 나중에 따지게 되게 되면, 잘 못, 조금만 잘 못했다 하게 되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내 솔직히 말해서, 나라 걱정이다잉? 내 문재인 대통령인데, 우리는 사주로 푸는 것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게이다 자, 지금은 이제 보수가 거의 개멸 상태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네? 이런 문제들이 더 야기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아무리 그랬다더라. 누구 말따나 큰 그룹이 큰 그룹이 하면 물고가 터지면 무 예를 들어 그이 독에 물이 꽉 이렇게 들어있으면 밑에 국물이 한개 났을 때 조금 들었을 때 국물 난 거하고 많이 들었을 때 국물 난 거하고 어느 차이 나겠노 폭발적이 어느 게겠노? 자,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문재인, 저번에도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었지. 그게 보게 되면 내년까지는 괜찮아. 그제그 위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는 문제가 굉장히 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지. 2020년대는 또 무슨 일이 있어? 총선이 있다고 그랬지. 총선에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커진다고 했지. 2021년에는 우리가 대선이 이제 2021년 대선이 22년 대선이가 자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여기니까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구분이 그 한참 강할 때야. 강할 때니까, 지금, 뭐, 여기, 뭐, 보수들이, 뭐, 난리, 난장판 치봐야, 그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저, 저, 누구 말때나 쓰레기들 많잖아. 내가 솔직히 말해, 쓰레기를 했지만은,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 쓰레기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 도둑질 하다가 지금 걸리갖고, 안 잡히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돈무는 사람들, 어디 사기친 사람들, 너민들 막, 행포 부린 사람들. 저기, 전부 다 여의도에 있잖아. 한 3분지 1은 될것 같더라 이제 여기도 죽어도 없애뻔야 돼 나라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할 것 같더라 자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내풀 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평가 오게 돼 있는 거야 자 내년만 지나면 후년년부터는 이 물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때 정신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 한 거야 이때부터는 위태위태 지는 거야 자. 지금 내가 미래를 오랫동안, 장기간 하는 거는 내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하 자꾸 내가 이것을 더블다 보면, 자칫 하면 이 동영상에, 동영상이 라이브인데, 그죠? 각 나라별로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단 그것만, 내가 할수 있는 법률들만 할게요. 너무 또 그래갖고, 응? 북미 해담한다 하는 데니까, 문제 터닝 되 사주가 좋아가서 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한다니까 또 박수 치고 난리지셨다가 그다음 날때그 어데 가고 이 지금 어, 뭐좀더 그렇잖아 그래갖고 어리다가 빼고 어리다가 빼고 하는 동영상들 얼마나 그 나라 하면 이제는 예인이라고 뭐 해갖고 막 올른다 이 우리는 그런지 그런지 대중같이. 자, 이 시기, 그렇게 2020년이, 이때가 되면 내년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 내년, 그지?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북 관계는 좋아. 통일되어야 되잖아, 나중에. 그런데 통일은 지금 될수 없어. 여러분들, 지금 제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참모들이 제일 못하는 문제들이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인데 노벨상을 안기자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노벨상. 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통일을 따지지 마라. 통일은 언제 되겠노? 내년에 되겠노? 후년에는 되겠나? 당국 후년에 안나네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아, 저거는 저그대로자사고 우리는 우리 자사하면 되고, 전쟁 안 하고, 우리 위험성 없었고, 뭐 국방비 작게 들어가고, 그러면 좋잖아. 경제 잘 살아가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정신 나가버린 거야. 이거 절대 따지면 안 돼. 자, 세번째. 우리가 경제가 지금 해산는데뭐 세금 갖고, 뭐, 신업자들 돈 주고, 이지하면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응급조치해서 좋을 줄 몰라도 이거는 나중에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일안 하는 사람인데 돈 주고 일하는 놈들은 어? 세금 그다 가고 그거 뭐 하는 짓이고 이거. 그다그 나라가 잘 되는 꼴이가 그런데 단지 이 세계 이 세계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 난잡한 이큰 조직들이 지금 문제가 아무튼 지금 어떻게 정선에서 지방 정부들이 전부 다 소돌이 돼서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어. 이거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겠나? 이때까지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한쪽이 이 거대지게 되게 되면 그 속에는 전부 다 썩은 물밖에 없다. 예를 들면, 낙동강 그거 하고 막아갖고 어, 아, 이거 된게뭐 있노? 거기 나는 거 재첩부터 시작했고, 의장들, 어민들 다 몰사지고, 지금은 물이 썩어 빠져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손실이 얼마나 많겠나? 그치? 그 손실이 얼마나 많겠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북미 대화 하는데, 뭐, 한, 미군 철수 한대 자꾸 허설이 그막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지금, 미군 철수, 이, 이 팀에서, 누구말따나 여당에서 미군 철수 소리 넣고, 막뭐 미등이, 아, 막 우리가, 저, 북핵 하다, 하면서, 뭐, 훈련이야, 줄이더라고. 훈련이야, 줄이고.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뭐, 철수 소리 넣어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건 또 터지게 돼 있어. 얼마 뭐안 남았다, 이 말이야. 안 남았다, 이 말이야. 이런 소리는, 이 밖에 하지 마야 돼. 이거, 이, 이, 이 소리는, 이 소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꽉꽉 막아야 돼.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지자체들이 전부 다, 뭐고? 파란색 아이가. 파란색들이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찍어봐야 돼. 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잖아. 구조가 지금. 똑같은 구조를 가고 있는 중이야. 똑같은 구조야.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그포찍어죽겠나 보수가 아까지 어떻게 나불나불, 나불 너무 맛 나불 나불나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갖고 처음부터 도망가 던 거야. 근데, 이 전략이, 저,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뭐, 되고 저 애기 동작하고 돈벌이 하려고 하면 돈벌이 해를 보내고, 농촌에 농부 할 때면 농부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새로운, 응? 새로운 리더가 태어날 거다. 상대적으로. 기다려보자. 쓱 빠진 것들은 다 필요없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 따져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아까 지금 뭐랬어요? 미군 철수 아 우리가 미군 철수를 입에서 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훈련은 줄일 수 있어 그렇지? 훈련은 방법을 바꿀 수 있어 북, 북한에 뭐 지향이 되거든 북한하고 훈련 많은데 할 끼고 이제는 어떻게 해? 거대한 응? 세계를 위해서 훈련하면 되잖아. 왜 북한하고 훈련할 끼고 그거는 뭐, 뭐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거 설명할게 자 이런 구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밑에서 잘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되게, 되게 되면 조금씩 응? 이 기가 막힐 수도 있어. 음, 내년부터는 딱 막힐 수가 있다. 누가 막겠나? 주변에서 막겠지. 맞아가지고또 이렇게 가게 되면 똑같은 방법을 가는 게 구조가 똑같았다는 거다 누구하고 똑같았어? 그러면 아득히 줬는데도 또 그래 가면 어떻게? 약도 없지. 그건 약도 없고 찌약이지, 독약이지 뭐.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은이 이렇게 딱 변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자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는 어떻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 좋다서 수출하고 뭐 이렇게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행 어저께 발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4천억불 있어가지고 사천억 불이 그 외환 보유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어긴새 옛날에 으면 그냥 그 사천억 불이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돈이가 그 우리나라 돈이가 사 제주도 땅다 팔고 인천 그거 어, 그거 다 팔고 우리 주식 다 팔아먹고 행 그게 사천억 불이잖아 그걸면또 갚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그 갚으면 황이지. 그럼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잘 되나? 시민인데 물어봐 잘 되는가? 그럼 뭐, 뭐가 만뭐 살고 있노? 지금 반도체만 반장하잖아. 그치? 아 조선도 죽는다고 하고 자동차도 죽는다도 하고 다 죽고 있는데 이 전자제품 반도체만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게 그 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영향을 안 미치고 어 있다고 큰소리 빵빡 치고 거짓말하고 이거 저, 진짜 이거 거의, 미리 대책 안 하면 안 돼. 하는 척제도 하는 거 보게 되면 나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위태롭다는. <웃음> 아, 아무리 대통령이 잘을 해도 미리서 안 바치지만, 이 차차차차 빨리 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 도덕놈 켜갖고 되겠나? 물어보자. 아, 지내봐 도덕놈, 나라 대통령이 도덕놈 켜놓으면, 이난주 도둑이 다 당했지. 사기꾼 캐나면 어떻게 그 사기꾼 다 당했지. 그럼 어떻게 해? 지금 하면 부동산 투기에다가 저뭐비트 비트코인 뭐그건뭐또 솔직히 말해서 뭐 바다 이야기는 마찬가지야. 이거 뭐 비트코인에다가 정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맨날 틀리잖아. 뭐몇 천억 불씩 몇몇억 불씩 들리아몇 십억 불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만 한다고 그래? 그지 대한민국 정치만 한번딱 보자 자 일반 시민들은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 만들어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치판에서 정치하는 거면 이 미친 짓이잖아 이런 나라가 고 되겠나? 그럼 우리나라 먹고 뭐겠겠노? 다 그, 그러면 이 정치판 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냉정하게 좀 들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런 구조에는, 내가 보기에는, 수리사주로 봐서는, 이, 앞으로 남한 4년들이 참 변화무상하게 들어갔다. 변화무상하게 간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보수라는 집단들은 어떻게, 북핵에 뭐, 완전히 하루아침, 아, 하루아침에 그, 하루아침에 그거, 그거 없어지나? 그 하나 치면 없어지게 너무 생각해봐라 이 보수들인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지 그거 살고 있는 재산 다 내놔 놓고 니 여기서 빨가벗고 나가라 하면 지 나가겠나? 그러면 이 주고받고 하고 그렇지? 주고받고 죽어, 죽어 하는 거 그러면 자기 김정은 이 아무리 위태위태 핫다 손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잖아 자기 체조도 안정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지 아유, 체제가 완전 다른데, 뭐, 이씨, 빼고 고 오락하면, 누가 오겠노, 그거. 희석상이 되겠나? 아내 보고, 지 보고, 형님 봐라. 지 세금 좀잘 사는 놈들인데, 세금 좀 올린다고 한 끼네. 난리 구슬치 갖고, 막,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사기, 기사부터 막올리가지고뭐다 죽는데 서그허 헛소리는 했었고, 요 그, 게노력면 맨날 제 가갖고, 뭐 음식점이나 크게 해가지고, 생산한 것은 안 하고, 묵고쉬고 술집이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웃음>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내년에는 변화가 변화무상하다 했잖아요 이 변화무상에는 북핵 문제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야 왜? 그거는 미국하고 하는 거 우리하고는 별로 없잖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더라도 막 길다 뚫고 막 철도도 연결하고 공장도 지어가고 우리 자리에 오면 되잖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하고, 뭐, 해프면 변하잖아. 뭐 그러면 저 체제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북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하고. 그제? 뭐 말라고, 음, 이거, 이거, 머리 아프게, 에? 아, 가고 싶으면 다 가. 해프 무조건 뭐 보면 되잖아. 뭐, 가기 있노. 가면 가면 오지 마라 하면 그러면 되네. 국적 바꾸는 데는 힘들게 만들어 보면 되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면 되지, 그제.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 이것이 좀 부족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소직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저 대, 대통령을 보자는 사람들 중에서 응? 열심히 노력 하는 게 너무 하겠지. 그런데 이그샌 옛날에 아까 지금 어떻게? 뒤에서 숨어갖고 나무에 올라갖고 큰 소리만 팍팍 치는 이 세력들인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러면 내년까지는 운이 있어. 이 상황을 내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엄청나게 힘든 일이 또 다가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획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겠지? 팍팍 높여야 돼.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이 사회에서 없어가. 너무 이게, 뭐, 정권이 어떤 거, 이게 하지 말고, 지 사회에서 꼭 바꿔야 될 것만 먼저 바꾸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저번 대통령 선거할 때, 전부 다 대통령 클릭이 너무 시대가고어 바꾸자 했잖아. 그치? 전부 다 바꾸자 했지? 그데 이제 대통령이 바꾸자 하는 게 저거 안 하는 거야. 저거는 다들 이제 뭐 바꾸고 자시고 자시고 할게뭐 있노? 누가 바꾸겠노? 대통령이 내마음 지금 브레이크 걸어붙는데, 대통령이 또 아! 하고 너 사정사정 해갖고 하겠나? 그러면 균제, 균제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얼마나 멍청했겠노? 우리가 목표가 어떻게 이것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뭔지 다음에 이게 총선 해봐. 응? 총선. 지금 뭐, 그 기존에 있는, 그 뭐, 여의도 있는, 그, 그 뭐, 맨면 교도소에 뭐, 가고, 경사분에 걸리고, 돈 받아 먹고, 이게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년 가봐. 국회의원 가기 전에 가봐. 1년 전에만 가봐. 줄줄이 또 들어갈까이가. 돈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노?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시키는 것이 맨날 돈 받아먹고 지금 다 업체 빼야 되는 거야. 뭐안돼 주고 나 놨노. 그리고 대통령이 꼭 해야 될거라 아, 부산시, 부산시라고 하면 부산시 시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국회를 보내면 되잖아. 사원, 하원 하듯이. 그제? 뭐그좀 말하고 만드는 그. 그 거. 그 동네 그거 봐봐. 이거 잘라놔 봐라. 동네 그거 한 동네다. 뭐. 부산 예를 들게 되면 부산 연산동 하나의 곧 요만한 연산동이 둘이나 있다 이 요만한 동네의 한계 국회 이게 뭐 대단하다 이거 없애프고 부산시의원에서 그지 부산시의원에서 각 구별로 한 명씩 똑똑한 우리 시의원들을 추천해갖고 하고 시의원들 하면 되지 집안자 취재하면 되지 저가 만약에 앉아갖고 맨날 이 돈이나 받아먹고 그 세금 다 갖다 쓰고 보좌관들 지금 하나도 그거 뭐 법도 올바로 만들지 못하는데 돈 먹고 맨날 돈 만들고 이런건 하고 아니, 다 없애뻔야 지그거 사급셔뿔야 지자 그럼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너무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난간에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어째에 어째에 잘살 것인가 음 그렇게 하고잘 먹고 잘살 것인가 잘못해잘 사는 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잘하면, 나머지는,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이 기, 정도, 정법, 정의만 잘사면 아니, 밑에 보안만 잘해야 돼. 기막, 기막 기막아보고, 어 밑에서 해버리면 안 되지. 그 조직을 잘 관리를 해야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터지게 돼 있지. 자, 두 번째. 이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다. 북핵 문제야. 미국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다. 그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 관계를. 미군 철수 절대 하면 안 돼. 미군 철수를 하면요. 미군 철수를 하는 그 순간에 일본은, 일본은 엄청난 군비 증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노뭐 도장 푹 찍겠나? 안 찍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파들은 누구 반대 반대를 할까? 미국에서 반대 반대를 할까? 무기 상들 때문에 그런 길라뭐 전투기 팔아 먹고 포기하는 것 땜마 뭐 아무데도 없는데 허 불판에 그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행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례가고 포탄 갖다 포탄 만드는 회사들 그거 갖다 맨날 그 갖다 막 시험 보야또 구매할까 이가 거짓 달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아 지금 맨날에 하,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캐나 놓고 통일은 통제는 무슨 통 전부 다 이래고 갖 그지? 그, 비핵화 했다고, 이제, 했으면, 뭐 이제, 자금대 하는 거 지켜봐야지. 되든 안 되든, 그제? 안 되면, 뭐, 또,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뭐, 어? 누구말따라, 어? 이총 들고 서고, 보차 쓰고 있는 것이고. 잘 되면, 뭐, 또,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지. 그뒤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중국과 연계되어 있고, 소련과 연계되어 있고, 일본과 연계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이것을 딱 풀게 되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거의 관심을 많이 두지 마라. 내 부탁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아마 정상회담이나 하고, 북핵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 북한 이거는 그냥 숨어서 그냥 하는 우리나라 일상 그걸로 하고, 그것을 이슈로 절대로 만들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북한 문제를 이슈로 만들지 마라. 이거는 나중에 모든 것을 발목 잡게 될 거다. 자, 두 번째. 북한은 이슈를 만들지 말했대. 자, 두 번째는 노벨상에 대해서 입 밖에도 내지 하지 마라. 자, 노벨상 이야기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갔다 간부가 되든 무조건 다 집회야 돼. 노벨상 언급하는 사람, 나중에 노벨상 타더라도. 왠지 얘기했지? 어, 잘난 방법 찔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치부해야 돼. 자, 세 번째, 이제 정말로 경제에 이빚 어떻게 정리할 거야? 지금 경기 하강한다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 하강이 되면 팍팍 집값도 팍팍 내려보고 집을 정리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빚 있는 거 누가 갚아 거? 무슨 돈으로 갚겠노? 빚 정리하면 해야 돼. 그러면 터질 건 터져야 되는 거야. 지금 안 터져 나오니까 맨날 세금 갖고 갖다 메꾸잖아. 공긴 건는 어떻게 터나보고 다시 해야지. 자네 번째. 이제 마지막 즉폐 정산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즉폐 법조 이런 게 아니고 즉폐는 어떤 사람이 즉폐냐면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이 제일 적폐다. 그, 초등학, 중문학교, 이런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적폐다. 요 교수들이 처음부터 정권에 또가 있는 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정권에 가 있으니까, 이 정권이 말이 되겠나? 그러면 그 적폐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몇 년까지 정리 안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걸 치를 수밖에 없어. 왜? 그 교수들이 처음부터 다음 정권에 다시 오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일타적으로 이 측패를 청산하는데 어떻게? 자기 논문 안쓴 사람 무조건 국회의원이고 선거고 지방자체가 치사그리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은 어떻게 돈 주고 교수된 사람들 처음부터 색출해야 돼. 세 번째, 논문 안 쓰는 사람들. 공부 안 하고 논문 안 하시는 걸 처음부터 퇴출해야 돼네 번째는 취업과 연관이 없는 학과들은 전부다폐기 그리고 이 대학교도 최소한도 30% 정리해야 돼 정리 안 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또 나중에 봐봐 거짓말인가 하실 수 없는데 그 망하지, 어떻게. 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원 절대 다 줄여야 돼.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는 학부는 전부 없어야 돼. 학부 전부 다 다른 데 보내고, 그거는 대학원 위주로만. 최고 유명한 학과들은 최고 인재들만 모아갖고, 대학원 교육만 해야 돼. 지금 그거 갈그 학생들이 어있노 그럼 다른 전도다 같이 망하는데. 제일 우리나라의 즉폐가 여기가 제일 즉폐가 많다. 이거 정리해야 돼. 사그리 정리 안 하면 다음봐 봐라. 이거짓 말자들이 돈 주고 묻고돈쓴거 교수 해 가지고 정권 항해 갖고 그 응? 어? 입법 하는데 그 대통령 밑에 가 갖고 해 가지고 그본연빼보려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노 이거? 사그리 다 없애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제발 부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에 미래에 가장 기운이 강한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겠어요? 이 세계로 펼쳐가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이 기운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이거는 순 솔직히 말해서. 이말안 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뭐저 저급 친일파나 마찬가지다. 자 이기에 어떻게 이기에 해적 터널을 뚫자고 하는 사람들 이 주디 처음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게는 이게가 뭐라고 생각해요? 동물이라면 우리는 배설구예요. 이 배설구에서 우리는 이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모두가 갈수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구멍을 뚫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삼국대에 가서 막 철망 막았지? 전부 다지이 해저 터널을 뚫는 놈은 나라 이거 유한역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절대 뚫으면 안 돼. 왜든지 알겠죠? 해저 터널을 뚫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자, 해저 터널만 없으면 자, 일본, 일본하고도 왔다 간다면 배도 많고, 외국 어선도 많고, 거기에서 수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엄청나 많은 사람이 묻고 사는데, 이것들만보고 나면 누가 묻고 사겠노? 열차하고 그 터렁만 묻고 사겠지. 회원에서만. 이거 하게 되면 나중 막히버려. 뭐, 이에서 하, 유로피안, 어, 그,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하는, 이거 뚫는 대통령은, 나중에 나라 팔아먹는 대통령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붙어가는 이게 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운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뚫 붙어도 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산둥승하고 옹진 반도는 뚫 붙어도 돼. 이거는 기운이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문, 문 대통령은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돼. 한일 해질터는 100% 막아야 돼. 이거는 이 대한민국 반도의 기운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뭐든지 알겠어 이거는 100% 막아야 돼. 100%. 지금 어떻게, 해? 이 갖고 시집을 해갖고 일본 놈, 일본 사람들 몇 명도 있다. 부산 놈? 부산하고 일본 사람들 몇명있대그 교수들, 슥 빠진 교수들. 대가리 똥만 들어가고 돈, 거기서 책임 물라고. 일본 교수들 몇명 이상한 놈들 몇명 하고 부산에 이상한 놈들의 헤드턴을 뜯다가 하는 놈들 이 있어. 요 옛날에 그뭐 있다, 오면 떨어지는 거 그거 하고. 그것은 뭐 돈이나 이게 엄청난 공사니까. 그것은 뭐 생길 거라 해갖고 눈치가 갖고 헤드턴을 뜯다. 이것 뜰바다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한국의 모든 기운이 여기서 세계로 뺏어 가는데 이것을 막아보고 구멍을 뚫고 보거나 하면 한국은 없는 거야.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북한하고 북핵하고 이런 것다해도다이 말이야.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도 어볼 거야? 이건 절대 망해야 돼. 모든 기운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떨었다하면 우리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없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9일에 보게 되게 되면 알게 됐거든. 근데 좀 이따가, 응, 어? 몇 년이 흐르고 나게 되면,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게 되면, 이 원인을 내가 상세하게 밝혀, 지금은 하게 되면, 또 일본 간의 문제, 중국 간의 문제, 뭐, 정권 간의 문제, 뭐, 복잡한 것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말못 하고, 세월이 더 흘러서 이야기해줄게. 알겠죠그 전에 떨고 보면. 덮어보면... 응? 예? 그...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또부터 가면 그 대통령은 죽는 거야. 그 대통령은 저 나라 파람은, 응? 네? 이완열보다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네. 이, 이 생각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막아야 돼. 여기서부터 스타트 됐다 하면, 아직까지 스타트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지. 스타트 됐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자 빼고 하면 뭐가 되겠노? 아 지금 빼도 그렇고 앞에 거 빼도 그렇고, 막다 빼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도 그래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빼 이거 부모이 떨피는 순간에 그걸 떼본다 이 말이야. 봐봐, 그지 말인가?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자. 해저 터널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 하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이것을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봅시다.